안녕하세요 아인입니다 오늘은 맛있는 진미채 볶음을 한번 해볼 거예요 어, 아주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밑반찬이죠 딱딱하지 않게 만드는 방법이니까 같이 만들어 보세요 진미채 준비 하시는데요 진미채는 좀 두꺼우면서 약간 보들보들한거 진미채 사실 때잘 보고 사시면 돼요 요거에 마트 가면 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봉투 거기에 이렇게 보이게끔 되어 있잖아요 거기 유심히 보면 이 도톰하면서 좀 이렇게 만져보면 보들보들 한게 있답니다 그걸로 꼭 사셔야 돼요 진미채는 손으로 이렇게 뜯어 가지고 어 조금 이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주시거나 뜯어 주시거나 하시면 돼요어 그렇게 해서 준비하신 다음에 소주나 맛술을 세큰술 정도를 위에다 뿌려줍니다. 그리고 똑같은 분량의 물을 뿌려주세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바락바락 바락 주물러주세요. 왜냐하면 이제 수분기를 가지고 있어야 얘네들이 좀 부드러워지거든요. 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하셔서 이렇게 손으로 만져주시는 거예요. 바락바락바락 바락 바락 치대듯이 자 그러면 이제 진미채가 비린내도 없어지고 부드러워지는 효과를 갖고 있어요. 요렇게 해서 어 제가 볼 때는 한 5분 정도 재워놓으세요. 요렇게 손으로 착착착착 해놓으세요. 5분 후에 보면 얘가 더 이제 물기도 먹고 맛술로 소주로 이제 묻혀놨기 때문에 아주 부들부들 해졌을 거예요 근데 이 상태로 하셔도 되기는 하는데 아이 수분기를 약간만 날려 주시는게 더 좋아요 그리고 소주가 들어갔기 때문에 꼭 한번 이렇게 덮어 주시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덮어주는 과정에 의해서 비린내도 없어지고 보송보송 말려지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어느 정도 뽑느냐면, 살짝 노릇노릇할 그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해주시면 아주 부드러우면서 약간 그 익은 듯한 그 냄새가 날 거예요. 요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비린내를 제거한 진미채는, 자, 다른 곳에다가 잠시 이제, 음, 김을 날리게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럼 이제 진미채가 좀 쉽겠죠. 자, 그러면 프라이팬에다가 기름을 두르고 이제 양념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파 썰어 놓은 거 넣으시고 파기름을 내주세요. 달달달달 볶아서 파기름이 나오면 이제 고추장 넣고 양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진마늘 넣어주시고, 그리고 고춧가루 넣어주시고, 잘 섞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맛술을 두세 큰술 정도 더 넣어줍니다. 중불에서 계속 이렇게 해서 양념을 끓여주세요. 그리고 가른 깨 넣으셔가지고, 골고루 섞으면서 또 끓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뭘 넣느냐. 저는 꿀을 넣어요. 물엿을 계속 끓이면서 뭔가 볶고 그러면 딱딱해집니다. 근데 꿀은 절대로 딱딱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볶음을 할 때는 딱딱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물엿보다는 꿀을 더 많이 사용을 한답니다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양념이 완성이 되었어요 이럴 때 불은 약한 불로 맞춰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약한 불 줄인 상태에서 아까 볶아 놓았던 진미채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또 살살 버무려 주세요 불을 켠 채로 하셔도 돼요 꿀을 넣었기 때문에 절대 딱딱해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다 볶음이 됐으면 여기에 마무리로 통깨를 좀 넣어주시고 그리고 참기름 좀 넣어주세요. 요렇게 해서 한번 더 뒤적뒤적 해 주셔야 겠죠 이렇게 하시면 달근하면서도 딱딱하지 않는 진미채볶음을 만드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릇에 한번 담아볼까요 에구 묻었다 진미채 볶음 한번 먹어봅니다 아주 부드럽고 달콤하면서 아주 맛있어요 정말 밑반찬으로 이 진미채 볶음만 한게 없는 거 같아요 이 레시피대로 만드시면 후회 안 하실 거예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